오늘은 김포에 있는 우리가 전에 가게를 빼면서 해놓은 공장에 왔는데 말하면 길지만 아무튼 공장을 일단 정리를 한번 하러 왔습니다. 공장을 급하게 얻었는데 지금 당장 좀 공장을 운영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원래는 막혀 있었는데 주인분이 앞에 가에 천막이랑 좀 편하게 쓰려면 이렇게 뚫어주신다. 연락이 없길래 난 이거 안 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오니까 뚫어져 있네요. 옛날에 식당에서 썼던 어떤 그런 집기들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이거 바베큐를 할때 캠핑용으로 쓰려고 이것도 시장자가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이또 이걸 보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는구만 오늘은 이제 공장에 캠핑 같은 거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오늘 친구랑 공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큰 꿈을 가지고 뭘 해보고자 했는데 조금 계획이 바뀌게 돼서 이거를 다 옮길 수가 없어 가지고 냉장고만 먼저 지금 연결해 을 놨고 LA갈비랑 닭고지를 조금 사왔고 여기 소스랑 음료수 같은 것도 일단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친구가 오면 이제 여기서 불 피워서 고기를 구워 먹도록 불은 피워 먹지만 캠핑장의 그런 느낌은 아니고 여기 그릴이랑 햇반 사왔고 숯이랑 여기 번개탄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사실상 좀더 많이 뭘 준비해 올 거라서 아 나중에 일단 친구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서를 왔네 피서를 왔네 친구가 와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너 먹는 거 좋아하니까 와서 먹으라고 이거는 업진 살에 뭐 이것도 업진살, 삼겹살, 야근심에 목살, 소세지, 파김치, 와, 이야 음. 이거 먹어. 닭발에, <목소리> 야 떡. 아니 여가 갔는데 한우밖에 안 판대. 이야. 근데 가리비는 아예 안 나온대. 가족과 친구를 위해 쓰는, 쓰는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. 왜 그래? 왜 그런지 얘기해봐. 못 먹게 해서 조금 기다려. 구워야 먹지? 생고기 못 먹어요. 알았지? 아니, 생고기는 못 먹어요. 슈라, 이제 컸으면 참을 줄도 알아야지. 알았지? 고기 아파. 고기 안세요 고기 안 익었어. 야왜래서 보니까 느낌 있네 느낌 맛있어요? 맛있으면 최고 해봐 맛있어요 네가 이 공장을 계약하고 응. 내가 이 공장 왔을 때부터 딱 얘기하던 거 저기서 물놀이하면서 배드민트 치고 너무 좋겠다 꽃등심 너무 앙꽃 등심처럼 생겼다 그러니까. 어 어! 유일 바닥에 떨어진 거 먹으면 안돼뭐야 되는 거 알까? 안 먹어 음. 아니 여기서 물 나도 텐트에 는거 윽스러워 라어하거든 여기서 막 놀고 잠을 만약에 펜션에서 잔다. 어, 오케이. 네. 응. 텐트 치고 잔다. 나 이거 싫다. 불편해. 이거. 근데 얼굴이 귀했어요. 이거 작은 거 강에 구문다. 그거? 그럴 수도 있고. 음, 오! 자, 집에서는 못 먹는 맛이다.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네 노력 봉사를 하고 있는 소감이 어떻노? 기분 좋다. 행복하다. 근데 좋아하는 표정이 아닌데. <웃음> 아, 쌈장안사이데 이리 가 이리 가자. 이리 이리 가 이리 이리 자우리뭐뭐 꾹꾹 몇번째이죠 엘레갈비먹고닭포지먹고닭발도먹고짐심도먹고 먹고, 갈비살 먹고찐도먹고 짐도 먹고, 삼겹살 고짐 왔네. <웃음> 어때? 고 짐도 mok고, 짐도 m 고기를 구워 먹고다는 것은 벌레들과의 전쟁고다도 m 이 자리에 지금 불을 피우려고 했는데 그랬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. 야, 또 밖에서 먹는 라면의 맛이 있지. 자그겠다고 <목소리> 내가 우리 지금 저뭔 <목소리> 소리야, 내가? <웃음> 맞아. 아, 진짜 맞다니까. <웃음> <맛도 아닌가? 웃음> 내가 어, 무슨 소리야? 나 무조건 내가 끼워 준다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. 야. 아니. 내가 시우리가 당연히 금받았으니이 둘째한테 띄워줘야지 내가 왜 안된다고 내가 그래.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두, 뭐라 그랬는데 왜 둘째한테 그 금을 시우리 건데 <웃음> 근데 우리가 많이 먹었나? 많이 먹었지 그래? 야 일단 지금 먹는 것만 라면세서얘기했 라면 <웃음> 하나씩은 더 먹은 건데 일단 <웃음> 그래 그래 그래 <웃음> 자, 오늘 후기가 어떤노 <웃음> 배부만 알지? 봐대 배부라 신기네 이래서 사람이 마당 있는 집에 살아야 돼. 오늘 바베큐 파티를 다 끝내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, 사실 이 공장에서 50벌레 들어왔다